감사합니다. 이번 정구장은 교리입니다. 다음은 리진아파트입니다 이번 참류자는 이진아파트입니다. 다음은 만화리 입구입니다.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, 대화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합시다. 찍어주세요.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. 이벤트 신청은 재단법인 대중교통시민기금 캐시비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